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증거 능력이고요, 또 하나는 증명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 중에서 증명력을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갖고 증거 능력은 완빵으로 있어, 근데 증명력이 없어 이래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또 반대로 증거 능력이 없어, 근데 증명력은 충분해. 자. 이래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증거 능력이 있고 바로 증명력이 있어야 된다. 이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비로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럼 그러니까 뭐 증거 능력은 뭐예요, 선생님? 자,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가져온 증거물이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갖고 압수수영장을 받아서 뭐 물건 물건을 증거물을 갖고 왔다든지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압수수색영장 집행할 때 누구예요? 바로 피의자라든지 아니면 피의자의 변호인이라든지 참여를 시켜갖고 객관적으로 팔아 니네 집에서 이거 물건 나왔다 이걸 갖다가 그 압수수색하는 과정을 전 과정을 다 지켜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뭐 형사가 저 엉뚱한 데서 갖고 온거 증거물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적법 절차 적법 절차에서 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갖고 와야지만은 바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고 온 증거 중에서 그렇게 갖고 온 증거 중에서 증명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증명력이라는 것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판사가 마음을 두고 있는 믿음이 가는 이런 걸 갖다가 바로 증명력이라그래요 예를 들어 갖고 사람을 살해했어요. 살인죄에서 어너 어떻게 사람을 죽였느냐 물어봤더니 어, 뭐 칼로 찌르고 망치로 때려 죽였대요. 그런데 증거로 내민 것이 보니까 칼하고 망치하고 두 개다가 있어요. 근데 어, 망치에는 바로 피고인의 지문이 묻어 있지 않고 칼에만 피고인의 지문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 판사는 어디를 더 마음을 두겠습니까? 칼에 더 마음을 두겠죠. 그래서 칼이 더뭐 증명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증거 능력과 증명력은 바로 때릴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이두 개가 믹싱이 됐을 때, 짬뽕이 됐을 때 비로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 되겠죠.